음, 뭐냐. 배터리를 최소 10%에서 최대 인버터 하나 바꾸는 걸로 20%까지 용량을 더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인버터 소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자범이 심해가지고. 다시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 놓이는거 한번 찍어주실래요? 자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캠핑을 갈때 사용하는 인버터라는 제품입니다. 이 인버터는 12V 배터리의 직류전기를 교류 220V로 바꿔주는 장비입니다. 여러분이 인버터를 가지고 있다면 야외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뭐 캠핑을 가다보면 처음에는 선풍기 하나지만 계속 뭐가 늘어나더라고요 요새는 캠핑 가실 때 전자레인지도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근데 가정용 전기 같은 경우는 1초에 60번 한국은 60번이에요 60번 진동하는 사인파 라고 합니다 사인파가 과연 뭘까요? 말로만 들었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시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버티컬 채널 타입 비디오 자, 이게 바로 이 노란선이 가정용 220V의 파형입니다. 어때요? 위아래 위아래 곡선으로 파형을 그리죠? 이걸 바로 사인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 전기입니다. 인버터는 배터리 전기를 2 2 0트 교류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인버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버터는 유사 정연파라고 불리는 계단파 인버터와 가정용 2 2 0트와 똑같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정연파 인버터가 있습니다. 그 계단파 인버터 같은 경우는 오실로스코프를 찍어보면 이런 부드러운 곡선이 안 나와요. 계단이죠? 계단 모습에 그래프가 나와요. 그리고 정현파 인버터를 사용하면 가정용 전기와 동일한 이 이런 모습의 사인파 그래프가 나옵니다. 당연히 정현파를 만드는 게 정현파 인버터를 만드는 게더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계단파 인버터는 가격이 저렴하고요, 정현파 인버터는 비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버터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첫번째, 정형파를 사야 되나? 아니면 계단파를 사도 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작은 선풍기나 노트북 그리고 운수매트 정도를 사용하신다면 저렴한 계단파 인버터를 써도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쓰는 제품 중에 출력이 높은 모터가 들어가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 제품이 뭐냐면 바로 컴프레셔가 달린 제품들. 컴프레셔는 모터의 힘으로 기체를 압축해 가지고 액체로 만드는 장치예요. 컴프레셔가 달린 거는 대표적으로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이 있습니다. 또는 전자레인지 있죠. 그런 제품들을 쓰려면 정현파 인버터를 사용하는 게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고민이 되죠 야, 내가 2,000와트를 사야 되나 3,000와트를 사야 되나 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낚시가 가지고 선풍기 정도 틀겠다 원수매트 틀겠다 그러면 1,000 와트 미만 요만한 거인부터 아무거나 사용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2,000이랑 3,000 중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숫자를 설명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쓰는 제품 중에 가장 출력이 높은 제품은, 음, 거의 두 가지로 다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가 커피포트, 1800와트입니다. 2000와트짜리도 있고요. 두 번째가 헤어 드라이기, 1800와트에서 2000와트입니다. 그 제품들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3000와트짜리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것 중에 제일 센게 전자레인지다. 전자레인지는 1200와트에요. 2000와트 인버터로 충분합니다 이런건 알려드릴게요 2000와트 인버터로 2000와트 제품은 돌리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2000와트라는 건 최고치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최고치로 사용하면 고장이 납니다 당장 고장이 안 나죠 한두 번 쓰는 건 근데 장기적으로 최고치를 사용하면 그 제품은 고장이 나요 항상 제품을 쓸 때는 최고치보다 조금 낮춰서 고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새 그 중국 직구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산 인버터를 선택하신다면 출력 숫자에다가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사야 돼요. 아참 그런데 중국 제품은 아직도 뻥 스펙이라고 부르죠? 스펙을 두배 뻥튀기를 해가지고 스티커를 딱 붙여버려요. 중국에서 6,000 와트 인버터다 그러면 실제로 전격 3,000 와트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속으로 쓸수 있는 건 2,000 와트 조금 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중국에서 3,000 와트짜리를 샀다. 그러면 그거는 전격 1,500이고요. 1,000 와트 정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버터에 대한 인버터에 대한 소개와 인버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인버터를 골라야 하는지 선택 방법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새롭게 출시한 인버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인버터 브랜드는 지금 레이저로 했더니 흐려요, 잘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실크 스크린으로 싹 컬러를 해야 될까 봐요. 컨텀캣이라는 브랜드고요. 컨텀캣은 저희 MD 홍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앞으로 컨텀캣이란 브랜드를 한번 밀어볼 거예요. 와 컨텀캣은 그 불확정성 원리에 나오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는 고양이에요. 좀 그런가? 설명이 <웃음> 뭐 브랜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인버터 소개시켜 드릴 때 저희 아주 심플하게 할게요. 그냥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인버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거 정현파 인버터라고 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정확한 사인파가 나오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이 인버터는 배터리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바꿀 때는 전압을 바꾼다든지 파형을 바꿀 때는 항상 에너지 손실이 생깁니다. 좋은 인버터는 어떤 인버터냐면 에너지 손실이 없을 수는 없어요. 0은 불가능해요. 전기를 변환할 때 손실이 가장 적은 인버터가 좋은 인버터예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버터 중에 에너지 전환율 DCAC 전환율이 가장 좋은 인버터가 90%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취급하던 이 모델도 DCAC 변환율 전환율 90%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과 한번 에너지 전환율을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인버터 쓸 때보다 안쓸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야외 가가지고 24시간 쓸까요? 아니에요. 그냥 켜두고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 대기 전율이 얼마나 적은지. 이세 가지가 인버터의 성능을 체크하는 기본 포인트입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가보죠. 첫 번째 파형을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한국 전력에서 생산한 가정용 220V 전기입니다. 가정용 전기의 완벽한 사인파는 아것 같죠? 안 그래요? 동네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리고 이제 그 옆집에서 뭘 하는지에 따라가지고 파형이 계속 변해요. 그래서 가정용 전기도 약간 파형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실로스코프는 두개 채널을 동시에 측정해 가지고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버터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 가정용 220V 전기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정확히 겹쳐 볼게요. 1번 채널과 2번 채널을 1번 채널과 2번 채널을 겹쳤습니다. 자, 여기 헤르츠 표시되는 거 보이죠? 59.98 가끔씩 치기도 해요. 그건 두 파형이 만났을 때 120이라고 표기를 해 주는 거고요. 지금 59.97, 60Hz 거의 정확하게 나오고요 5차로 뭐 따지면 0.1%도 안나옵니다 파란선이 인버터예요 그리고 노란선이 가정용 220v 전기에요 아, 보시면 인버터 파형이 한전보다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경연파 인버터고요. 뭐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스펙을 보면 2000W 정도를 걸었을 때 파형의 외국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형 외국률이 3% 미만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기전류부터 한번 볼게요. 대기전류를 얼마나 수비하는지 왜냐면 켜놓은 김에 6트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판매되는 비싼 인버터들이 대기전류가 15와트 정도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 6와트 찍히고 있고요. 재미로는 한국산 인버터랑 신제품 인버터를 비교 테스트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요만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희는 저희 구모델과 저희 신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물에는 한국산 인버터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출력실험을 해볼게요. 출력실험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모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기입니다. 청소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도 처음 올거야. 이거 걸었을 때 파형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려고요 자, 이걸 꼽아볼까요? 먼저 구형부터 테스트를 할게요. 구형, 꾹꾹. 저희 구형은 그냥 한국산이랑 동일한 스펙이니까 그 정도를 비교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꼽고요. 자 구형 대기전력부터 한번 볼게요. 13와치 찍히고요. 그러면, 측정된거 그대로 적을게요. 6와트. 지금 메다트 찍히죠? 12와트. 1 2와 어휴. 좋네. 12와트 정도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12와트도 좋고 요 이제 전력 소비량을 동일한 제품을 서로 다른 인버터에서 사용하면서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숫자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물론 이걸 가지고 에너지 전환율을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느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테스트할 때몇 뭐 백만 원짜리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캠핑을 가서 여러분들이 만나잖아요 저녁때 한번 바껴 끼면서 인버터 바꿔가면서 같은 장비를 써보면 테스트값이 다 나와요 그걸 해보려는 거예요 첫 번째 870W. 870W. 네, 870W. 870W. 적었어요. 이제 또 바꿔 깁시다. 꼭꼭 0고 이번에는 오실로스코프 파형도 같0 w 어 주세요. 870W. 도 아, 신명형 메달 스나 왔죠? 627. 그래 좀 올리자. 너무 낮게 나오면 이상해. 아까 파형도 봤을 거예요. 네. 그 고출력 걸어도 파형이 어, 저가형 성능이 안 좋은 인버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인버터는 사실. 그, 고주파 스위치라고 불러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굉장히 높은 주스팟으로 따라라라락 위치를 바꿔요. 그러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갔죠. 그럼 그 위아래를 샥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좀 성능이 떨어지는 정형파 인버터는 고출력을 걸면 어디서 파형이 무너지냐면 두접점 있죠. 위랑 아래를 붙인 접점이 어긋납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럼 이제 실험 결과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여기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정확한 전환율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제품을 만들 때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대기전력은 한 6에서 8와트 사이 3000와트급인데요. 고정도 그 나왔고요 그 에너지 전환율 DCAC 전환율이 겁나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최 온도를 변해가면서 테스트 하잖아요 최소 최소를 표기해 놨어 에너지 전환율 최소값 95% 그리고 온도라든지 조건이 맞을 때 최대값 에너지 전환율 9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배터리를 최소 10%에서 최대 인버터나 바꾸는 걸로 20%까지 용량을 더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좋긴 좋네요 네. 예. 그리고 그런 얘기 드릴게요 지금 방금 인버터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세가지 체크 포인트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첫번째 파형이죠. 파형도 보통 걸어보고 한정과 비교해보고 출력을 걸어보고 뭐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번째 전환율은 사실 말이 안되죠. 할 말이 없게 만들고요. 그리고 대기전력도 아마 여러분들 6와트짜리 대기전력 인버터를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참고로 얘는 그 한국산 인버터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 중국산 인버터가 이렇게 좋아졌군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중국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것 중에 상용제품 중에 실험실 제품 말고 상용제품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성능으로 따지면 제가 그래도 이제 한국, 일본 제품까지는 여러 모델을 봤거든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생산된 이런 상용인버터 중엔 자동차인버터라고 불러요.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그건 데이터상으로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이 아까도 보셨겠지만 에너지 전환율이 무지막지하게 높아요. 90, 최소 95%, 최대 98%까지 에너지 전환율이 높다는 건 뭐냐면 열로 소비되는 에너지가 적다는 말과 똑같아요. 열로 소비되는 게 적다는 게또 뭐냐. 발열이 기존 제품에 비해서 절반도 안됩니다. 발열이 안되니까 기존에는 발열을 시키기 위해서 인버터는 원래 열이 많이 나요. 발열을 시키기 위해서 케이스를 이렇게 주름이 잡힌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이 제품은 뭐 퀀텀캡 인버터라고 부르죠. 퀀텀캡 인버터는 발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케이스를 예쁘게 주름 없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재밌는 걸또 가르쳐 드릴게요 중국에서 개발된 제품이지만 한국에서 최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판매 안해요 뭐 언젠간 판매 하겠죠 근데 그 가격이 가격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떻게 판매 출시를 못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조만간 출시가 될거예요 중국에서는 언제 출시될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야겠다 되요 정도로 저 인버터 소개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나요? 리모컨 있으면... 아 리모컨이요? 리모컨 있는데 리모컨 네. 있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저희 리모컨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이 이 디자인 틀려요 올해 지금 네.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말 잘했어요 지금 이쪽 전기 꼽는데 이쪽 플러그가 플러그 네. 쪽이 그 한국산 인버터 같은 경우는 안으로 푹 들어가게 동그라미가 안으로 푹 들어가잖아요 그어가지고 네. 그게 튼튼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 그쪽으로 바로는 안되겠죠. 몇달 내로 교체를 하려고 작업 중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경쓰는게 이펜 소음도 약간 있어요. 아주 네. 좀더 조용한 무소음펜은 없어요. 그렇지만 적당한 저소음펜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음. 이제 제품 성능은 구현했는데 디테일이 아직 음. <웃음> 초기 물량이라서 부족해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개선 중입니다. 사실 중국산 인버터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산 인버터 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무서운게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인버터 회사가 몇개가 안돼요 중국에는 인버터 회사가 몇백개 입니다. 그 몇백개의 회사들이 서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기술 경쟁을 해요 완전 자율 경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정체되지 않고 매년 업그레이드 돼요 엄청난 속도로 그 기술 변곡점이 사실 오래 일어난 것 같아요 작년까지 제품들은 한국산보다 좋지 않았어요 올해 생산되는 제품들 보면 몇개 제품군에서 기술 역전이 포착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거 인버터 기술 역전이 생겨버렸고요. 두 번째 그, 무시동 에어컨이라는 거 있죠. 네. 기술 역전이 오래돼 버렸어요. 무시동 에어컨에. 아 에어컨도 이제 네. 기술이 중국 기술이 추월을 해버렸어요. 아깝지만 근데 나또 빨리 기술 경쟁은 아니니까. 예. 시장이 작아서 그런가? 거기선 계속 경쟁하다, 너무 많은 회사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기술 개발을 안 하면 도퇴되네요. 예. 그런 제품군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올해 그런 기술 역전이 시작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제품군에서 기술 역전이 생길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국 업자들이 중국에 가면은 샘플을 받아요. 어떤 샘플을 받냐면 제일 싼거 제일 싼거 샘플을 받고 중국제 안 좋다. 받은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더 깎아달래요. 그 최저가 제품을 찾아놓고 단가를 더 깎아달래요. 그러면 중국 공장은 부품을 좀더 싼 걸로 교체를 해 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만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나빠지는 거야 중국산은 허접하다고 그리고 이번에 또 저희가 한 보름 있다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인데요 기술 역전이 일어나는 제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역전이 일어나는데 그 상해에 전동 어닝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전동 어닝을 만드는 어닝 알죠? 자동차 네, 알죠. 캠핑카 옆에서. 이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피아마라는 제품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피아마가 어느 나라 거죠? 독일제이태리에요 발음 음, 보면 도... 유럽이지. 네. 발음 보면 피아마, 이태리 같아. 네. 어딘지 몰라요. 독일 같진 않아. 예, <웃음> 네, 독일 같진 않아 발음이. 근데 그 상해 회사에서 뭘 했냐면 그 피아마 어닝 있죠. 네. 피아마 원닝이랑 독일 미국 워닝들을 갖다 놓고 네. 장단점을 분석을 했어요 피아마가 좋긴 좋다고 하더라고요그 네. 상태에서 피아마의 단점 몇가지를 포착을 해 가지고 네. 뭐 골격이라든지 단점 또 단점이 뭐냐면 전동식은 고장나면 수동으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단점들을 딱 포착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이제 워닝이라는 건뭐 잠깐 보고 아!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설계해 가지고 나오는 제품이 아니에요 몇십년 동안 노하우가 필요하죠 네. 그 독일 어닝 설계하는 회사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웃음> 설계를 맡겨버렸어 아예 제품에 중국에서 독일에... 아예 독일에다가 네 설계를 맡겨 가지고 어닝 나왔고요 그걸 가지고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네. 근데 필드 테스트 해봤는데 피아마 보다 품질 두 배는 더 좋습니다 그거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요 무시무시하게 왜냐면 능력이 안 되면 그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팀에게 의뢰해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무시무시하죠 그게 지금 중국에서 그런 언행이 하나 나왔고요 그거는 저희가 6월달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공장 방문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뭐 인버터 얘기하다가 엉뚱하게 3,000%를 네요 <웃음> 그럼 이상으로 인버터 소개와 별 그냥 쓸데없는 주절주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